안녕하세요. 진 역할을 맡은 엄상현입니다.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입니다. 푸잉 잉 <웃음> 음, 차가우면서도 멜로디 3인방을 돕는 인물인데요 음, 좀 무심한 듯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꼭 도움을 주는 그런 멋있는 역할이죠 아 기억나는 대사요 빨리 돕기나 하시죠 교장선생님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<웃음>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 랭니 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장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진과 아주 찰떡으로 닮았습니다 진이 저고 제가 진이에요 어, 저를 닮아서 가장 잘생긴 남자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<웃음>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캐릭터 중에서는 진짜로 제가 진을 제일 닮았어요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요 <웃음> 그리고 또 아, 시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시야가 좀 정확하고 분석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냉철하고 이리한 면이 있다니까요 음? 아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? 있습니다 <웃음> 개성이 넘쳐 흐르는 아주 재밌는 분이시죠. 제키춘 선생님이요. <웃음> 아, 나는 너희들의 안무 선생 제키춘이라고 해. 안 되겠다 용우야, 네가 하는 걸로 하게 해야겠다. 나는 안 되겠다. 용우 만세. 야 채나라 이겁니다. 아,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. 야 채나라. 예, 이 한마디가 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네요. 야 채나라 <웃음> 아 극장판에선요 그야 채나라 이 채나라가 아니라 아, 또 예쁜 헤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전 언젠가 헤라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헤라 파이팅! 루나킨 파이팅! 헤라 만세! 예뻐! 여러분, 샤이닝스타 극장판 개봉까지 D-4 다들 무조건 보러 올 거지? 꼭 보러 와줘! 감사합니다.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!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!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!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!